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안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어, 카카오 프렌즈에서 나온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 프렌즈에서 나온 게 아니지 예, 나미 모나미에서 나온 모나미에서 나온 어, 카카오 프렌즈 한정판 만년필인데요. 한정판 만년필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어요. 저,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약4만 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특징이 말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모나미 503만년필과 모나미 일반적인 모나미 일반적인 만년필과 거의 똑같고요 거의 모습은 똑같아요 아니 모습이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요 딱히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일단 색깔이 첫번째 눈에 띄는데요 색깔이 일단 기본적으로 모나미의 모나미 일반적인 이 만년필과는 다른 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첫번째로 다른 점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찾자면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여기 이렇게 모나미, 모나미 X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하고 적혀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할 거없고 여기 안에 카카오 프렌즈 이런 식으로 여기에 끼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동봉이 동봉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울 수 있는 이런 피규어들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피규어라고 해야되나 이거 장식, 장식품이 장식어차 동봉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한동안 끼워서 사용했는데요 한동안 끼워서 사용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 필통에 넣어 다니잖아요 필통에 넣어 다닐 경우에는 요것들이 어, 상당히 때가 많이 타요 때가 많이 탄, 타고 그 다음에 조금 필기할 때뭐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안 써요 요거를 안 써요 요거를 안 쓰는데 그래서 일단 한정판으로 써서는 일단 한정판으로 써서는 일단 의해를 두고 있거든요 한정판으로 써서 의해를 두고 있고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한국에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 일단 아마존 같은, 아마존에서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리뷰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똑같아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던 걸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똑같다고 보시 있어요 일단 슈니트 를 사용하고 있고 슈니트, 슈니트 컨버터를 사용하고 있고 뭐 네, 기본적 성능도 똑같고요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똑같이 생겼거든요 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가지고 어, 그냥 뭐 카카오 프렌즈랑 그냥 합작을 해서 만들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굉장히 똑같아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요 그래서 뭐 리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필기감 같은 경우에는 사악사악 거리는 일반 슈이트니까다를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고요. 뭐 역시 슈니튼 슈니튼 입을 쓰다 보니까 뭐 필기감 같은 경우는 말로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사악사악 거리는 이 필기감 좋고요. 그 다음에 필압에 어 따른 필압에 따른 굵기 변화도 역시나 변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카오 프렌즈랑 어 합작을 해서 일단 한정판으로 나왔던 것에 이의를 두고 있는 만년필이구요 그 외에는 딱히 변함이 없는 만년필입니다 어 다, 딱히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할 건 없고 한국에 장식 발매가 안돼 가지고 어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저 솔직히 이 만년필을 뭐, 하트렉스가 이는 데서 팔줄 알았어요. 하트렉스가 이는 데서 팔줄 알았는데, 안 팔더라고요. 저희 지역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트렉스에서 안 팔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한국에 정식 판매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서도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한국에 정식 판매가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만 파완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전 다음 리뷰 때 뵙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